이번에 연주할 곡은 CP 바흐의 플룻 콘체로토사막장인데요 곡을 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해서 초이스를 했냐면 보통 이제 플룻을 텅킹을할때 똑같은 음을 하면 그게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음을 지속하면서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텅깅을 하는 거는 좀덜 어려운 반면에 음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텅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변하면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게 어려운데 이 CP 바을 사막장에 계속 스케일이 나오면서 음이 변하는데 계속 터닝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부분이 없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9월에 이제 게스트라와 같이 연주를 할 건데 오늘은 보라돌이와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<웃음> 다음에 연주할 곡은 이안 클락의 Great In Race라는 곡인데요. 이 곡에서 순환 호흡이라는 스킬이 나와요. 근데 이제 항상 조금 애가 관악기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순환 호흡이 되냐고 항상 물어보시던데 네, 저는 할줄 압니다. 한번 <웃음> 보여드릴게요. <웃음>